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조입니다 네. 여러분 혹시 독살 튀음이라고 아시나요? 저희가 오... 생각하는 그런 독살이 아닙니다 바로 물고기나 들어가지 꽃게 뭐 해삼 그런 거 잡는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통어 업 방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직접 체험하러 왔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V자 형식으로 돌을 쌓은 다음 썰물 때 이제 물이 나가잖아요 그때 빠져나가지 못한 물고기를 잡는 겁니다 자 저기 저렇게 보이네요 저쪽이 이제 독살장인데 아마 이제 곧 시작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제가 체험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. 쭉 해서 들어갈 겁니다 이제. 들어가서 빨리 잡을게요. <웃음> 새우? 여러분 여기 무슨 이상한 새우하고 물고기가 나오네요. 터웠어요. 야, 좀 작은데. <웃음> 오, 퍼덕퍼덕 하는데. 싱싱하다 여러분, 제가 잡은 결과물입니다. 와, 사실 제가 독살 첨이란 게막 광어 나오고, 우어 나오고. 여러 가지 이제 어종이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우점으은 우럭인 것 같아요. 특히 우럭이 거의 대부분이고 제가 살짝 풀어놓는 것 같아요. 여기 체험하시는 분들이 또 돈을 내고 들어가니까 이게 좀몇 마리 풀어놓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뭐 이렇게 세 마리 정도 잡고 각 가지까지 한 마리 잡았으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체험치고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자한번 일단 보세요. 이야, 꽤 크죠 이 친구? 먹을 만해요. 이 친구는 회로 썰어 먹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. 그럼 이제. 한번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